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맥주 한잔 따겠습니다. Today is a chicken day. 음. 아 오늘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여자친구가 또 고생했다고 또 센스있게 또 치킨을 또 집으로 딱쏴주더라고요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사원증이 나왔습니다 아, 취업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사원증이 나오냐 뭐 썸네일 보셔야 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이 지난 9월에 취업을 했을 때 이제 인턴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3개월 인턴을 하고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된거죠 어쨌든 이제 진짜 정사원이 된겁니다 어쨌든 그래 가지고 드디어 사원증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추운 날또 이제 사진 찍으러 사진관 가고 그랬거든요. 약간 약간 옛날 방식이긴 한데 어, 사원증 사진 촬영 당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가 제가 가면서 이런저런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서 안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구토이 남았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저는차친원증 찍으러 는는데 여기 대표님께서 저를 구시더라고요이 친구는 네, 이이제 아들분께서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딱 보고 저를 바로 알아보이 봐주셔가지고 네, 인연이 되었습니다. 자 어깨가 오른쪽으로 살짝 떨어지세요 <목소리> 얼굴 왼쪽으로 조금 더 도르시고 기분이 조금 더 좋으시게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자 다시 치아 없이 하나 둘 눈빛을 조금 더 또렷하게 눈이 조금만 더 크시게 치아도 한번 보이시게 활짝 더 웃으시고 셋넷한번더한번더 수고하셨습니다 사진을 하나 같이 고르셔야 돼요 아 네네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놀랐어 <웃음> <웃음> <웃음> 대표님 사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들어가 볼게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선생님 네, 채 <웃음> 받으세요 네네 네, 네. <웃음> 정말 세상 세상 좁습니다 그죠? <웃음> 아 진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네 이렇게 사원증이 잘 나왔습니다 제가 사원증이 너무 필요했던 이유가 이제 사원증도 주시면 이제 지문 등록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화장실 왔다 갈때할 때는 뭐출퇴근할때 지문을 찍고 하는데 제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지 오른손 이제 검지가 안 돼가지고 왼손 검지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또 이게 뭐 습진이 일어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이튼 계속 안 돼가지고 다시 입력해주세요 다시 입력해주세요 화장실 한번 가면 제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제 사원증 탁되면 그냥 어쨌든 여러분, 네, 사원증잘 받고, 이제 제가 이제 6개월 차입니다. 저희 뭐, 입사 6개월 차 아주 꼬꼬마 사회초년생. 삶을 살고 있는데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마냥 쉽진 않지만 <웃음> 맥주가 없네요 또 가져와야겠네요 네. 맥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이게 사실 브이로그를 찍긴 찍었는데 아, 좀 이렇게 여유있게 넉넉하게 좀 찍어놨어야 됐는데 또막 그럴 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분량을 조금 채우느라 또 너무 짧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좀 때우는 거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웃음> 어, 설 연휴 시작하면서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모두로 건강하고 안전한 설 연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늦게 <웃음> 한잔할래요